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건립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지난 9.15 전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평가는 GTX 노선에 해당되는 역 주변과 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의 환경을 평가하는 자리로 양주에서 수원까지 약 74.2km 구간의 10개의 정차역과 해당 지역의 영향성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상돈 의왕 시장은 인산말을 통해 국토부가 추진 중인 GTXC 노선상 의왕역 정차는 절대 빠질 수 없는 기본계획 반영 대상임을 명백히 밝힌다며 의왕 시민의 염원인 GTX 의왕역 정차는 광역교통망이 제공되는 서민주거복지구현이라는 공익성과 경제성, 기술적 적합성을 모두 갖춘 유일한 지역임을 강조했습니다. 음, 건설교통부 우리 국토부가 추진 중인 GTX 신노선의 의왕역 정차가 이번 기본 계획에 꼭 담아주실 것을 간곡히 이렇게 부탁을 드린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질의문답에서 나온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왕역 정차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환경평가를 담당했던 화신 엔지니어링의 관계자는 참석자들이 질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기도 했으며 국토교통부 또한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광역촌도라는 것은 각 지자체마다 환정거장식 서고 그 많은 지자체에 있는 시민들이 그이 역을 이용하으로써 교통의 확률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수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의왕식만 빠졌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또다, 타당성 조사및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요. 주박 시설이 있는 의왕시에 GTX 정차가 이루어지면 북쪽은 양주역, 남부는 의왕역의 주박 시설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환경평가단의 평가는 의왕역 정차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수원과 의왕역 내에 별도의 주각기지라든지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지금 충분히 가능하게 되겠다는 것입 의왕시 발전을 위한 주민총연합회 회원들은 의왕시가 다방면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반면 교통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 살기 힘든 도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 의왕시에 9만 명 정도 상주하는 인원을 가지고 교통대책이 서지 않는다면 저희 시민들은 매우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을 겪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놀람> 앞으로 3개월 남은 GTX 기본계획에 의왕 군포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가 이번에는 성사될 수 있는지 귀추에 주목이 됩니다. KNB 조종우 기자입니다.